MACD. MACD라고 하는 건 이동 평균선의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어, 시각화한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컨버전스, 아, 다이버전스를 설명해줘요. 그렇죠. 네. MACD. <웃음> MA의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보여준 약자로서 MACD라고 하고, 일단 MA라고 하는 건 이동 평균선을 말합니다. 이동 평균선. 이동 평균선은 여러분들. 아. 네. 묶어서 이동 평균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12일 26일 여기에서 MACD 에서 보는 이동평균선 값들을 넣어 볼게요 MACD 22일과 26일 이동평균선 아 맞아요 그냥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MACD에 들어가 있는 이동평균선을 네. 지수 이동평균선걸볼 수가 있나 여기에서 지수... 지수로 못 바꾸죠? 아 어떤 걸 이... 그걸 못 바꿔 다시 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MACD를 그냥 일반으로 보고 하려고요. 어? 네. 그거를 이 선으로 바꾸기가 좀 번거로워요. 근데 그거는 알아야지. 트레이딩뷰에서 기본으로 세팅해서 제공하는 거는 지수 이동 평균선 가지고아 이거 지금 말거다 설명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개념만. 지금, 좀 알고 지금 근데 좀 우리끼리 하고 있는거 아니지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시죠 그리고 다 들리시죠 다 보이고 다 들리시죠 콩선생님 목소리 들리나 콩선생님 목소리 목소리 들려요 들리나 음다들린데요 오케이 네. 좋아, 좋았어. 아무 이렇게 단순히 평으로 좀 바꿔 놨습니다. 네. MACD가 좋은 지표지. 음, 맞습니다. 그래서 MA, MA,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간의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컨버그럼컨버전스 네,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는 뭐냐 말씀주신 것처럼 아, 확산과 어 수렴과 발산, 수렴과 확산이요 수렴과 확산. 수렴과 확산. 예, 네, 수렴과 확산. 그래서 컨버전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걸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고, 가까이 모이는 거를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고, 모였다가 이후에 에너지가 어그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산되는 거를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이동 평균선끼리의 컨버전스가. 그 그런데 그거를 컨버전스 근데, 선생님, 왜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시세 시세 변동 시점을 좀더 파악하기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걸 알면 빨리 파악할 수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음, 그래? 일단은 네. 이동 평균선간의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를 알기 위한 이유는 네. 그 이유는 네. 어, 시세 의 변곡 지점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네. 알면 변곡 지점을 알수 있습니까? <웃음> 그렇 일단은 이동 평균선의 이 컨버전스 이론상 이론상 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가는 이러한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음흠. 이때 컨버전스와 이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상, 이 크로스 시점에, 음흠. 골든 크로스 시점에 매수를 하고, 데드 음흠. 크로스 시점에는 매도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책에서, 이론서에서. 하지만 늦죠. 음흠. 하지만 늦어요. 보시면은. 네. 제가 그래도 네. 조금 더. 그, 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어, 이거 만든 양반들이, 이거 만든 양반들이, 왜 컨버전스랑 다이버전스가 뭔지. 이게, 얘가 얼마죠? 얘가 26. 맞아요. 얘는 12. 12. 그러면, 얘는 단기. 얘는 장기. 그쵸.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는 어 벌어지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벌어지죠. 다이버전스가 발생되고. 그렇 줄어들죠. 그런데 어, 크로스 크로스의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크로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벌어졌던 놈은 줄어야지 크로스가 됩니다. 벌어졌던 놈이 줄어들어야 돼. 간격이. 다이버전스, 컨버전스 하니까 어, 말이 어려운데 간격이. 그렇죠 그, 그리고 줄어들었던 놈이 벌어지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크로스가 되는 건 벌어졌던 게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지 골든 크로스니 데드 크로스니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을 알고 싶은데 살펴보니 크로스가 날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줄어드는 거를 미리 알고 싶은 거지. 줄어드는, 줄어드는 과정을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과정. 즉, 다시 말해서, MACD는 단기와 장기 이동 평균선의 크로스를 미리 알고 싶은 과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동평균선만의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 시점만 보면은 그렇지.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미리. 네. 크로스를 미리 알고 싶다, 네. 미리 알고 싶다. 이거 만든 양반은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얘가 늦어서 얘를 좀더 빨리 알고 싶어서 얘를 시각한 화 거예요, 시각화 네. 빨리 알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조금 미리 파악하려고 만든 지표가 MACD예요. 이동평균선은 근데 왜 파악하냐면 얘를 가지고 추세를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도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뭐예요? 사실은. 맞죠? 선생님, 내 말이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0. 여기도 간격이 0. 그래서 차이가, 이 차이가 없다는 거. MACD 빨간색은 0 만났을 어? 왜 그래? 이거? 맞게 설정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0선. 여기가 0선 근데 왜 0이, 아니, 0이 아니잖아 MACD. 지금, 지금 일자로 그으신 게 아니에요 아 일자로 그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0? <웃음> 네. 내가 일자로 안그린 거야? 아, 네, 아직 아직 쓰이덜 깨신 것 같은데 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만나면 0 만났을 때0요거예요 영선은, 차이가 없다. 음, 똑같아. 그러면 은 MACD는 뭐냐면 아 장기랑 단기의 간격이구나 그럼 위에 있을 때는 단기가 장기보다 위에 있는거고 밑에 있을 때는 단기가 장기보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좋은거 음, 좋은 그러면 은영선을 돌파했을 때는 골든크로스가 난거고 여기서 영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데드크로스가 난 겁니다. 여기서. OK 말이? m s c d 는 그겁니다. 어. 그건데?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점점 올라가서 0선으로 가까워지니 곧 얘는 골든크로스가 나겠구나. 얘가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으니 곧 얘가 데드크로스가 나겠구나. 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선 추세 확인이 어려우니까 얘의 추세를 가지고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MACD에요 얼마? 12, 26 이건 이제 설정값에 따라서 다르겠죠 빨간색선 빨간색선 얘기하는 거예요 MACD는 얘가 MACD선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파란색선 설명해 줘요 선생님. 이제 파란색 선은 파란색 선은 뭐냐? 그럼 이제 MACD선 자체의 움직임의 이동평균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얘 추세인 거예요. 얘의 추세. 얘의 중기, 중단기적인 추세를 보고자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을 넣은 거죠.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동평균선의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이 선만 가지고 이 추세 변곡이라든가 아니면 크로스 시점을 음. 확실히 알긴 좀 어렵,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로 그러니까. 음.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로 한번 크로스 이, 체크를 하고 이, 이 MACD가 이동평균선에 크로스를 미리 알고 싶었는데 그 크로스를 미리 알고 싶었는데 얘의 추세를 미리 알고 싶어서 얘한테 이동평균선을 입혀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게 시그널선이죠. 얼마? 음. 9일짜리? 지수이동 펴버렸어요. 네. 입힌 거예요. MACD만 보면 보수적인 매매가 돼버린다고 하시면, 그거는 너무 이 교과서적인 그 포인트만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선행적인 시점도 잡을 수 있습니다. MACD는. 과감하게.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유튜브에서 댓글로 질문이 와서. 음, 그건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MACD, 네, 크로스 선이 있는 이유는 MACD 선의, 어, 중기적인 움직임의 추세와,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어, 검증 수단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네요. MACD의 움직임을, 추세를 미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MACD랑 이렇게, 이거는 MACD랑 시그널의 골든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골든크로스가 나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간 거니까, 올라가는 추세인 그쵸. 거고, 내려가니까, 네, 요시... 요 시점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시점보다는 빠른 거잖아요, 그래도. 그럼 순서로 보면, 제일 빠른 게 뭐냐면, MACD랑 시그널의 시... 크로스네. 그쵸. 순서는, MACD랑,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MACD랑 시그널의 크로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번째는 뭐냐면 MACD가 0선에 닿으면 얘가 크로스나는니까 얘가 두번째는 0선에 닿는거 그럼 여기서니까더 그, 빨랐잖아 얘가 어찌됐든 더 빨리 알았잖아 얘가 더 먼저 그 다음 신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막대 이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크로스 시점도 보니까 미리 알고 아, 싶은 늦는, 거잖아? <웃음> 네좀 늦는 것 같아요 그만해서 미리, 미리 알고 네. 싶은 거잖아 이 MACD와 시그널선의 크로스마저도 음. 좀더 일찍 알고 싶은 거예요 늦어서 늦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음. MACD선과 시그널선 간의 이 괴리 괴리도 차이, 어, 차이, 이격을 그냥 그래프화 시킨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0. 0이잖아요. 여기에서 점점 얘가 당기고, 그러니까 MACD선과 시그널선이 음의 값으로 차이가 나니까, MACD선이 밑으로 가니까 음의 값으로 계속해서 히스토그램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 조금 멀어졌다가 다시 조금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러한 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건데 우리가 지금 히스토그램 없이 선으로만 보면은 이러한 그 변동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없죠. 에, 그래서 요봉 하나하나에 대한 막대로. 이, 음. 에, 막대가 막봉 하나하나에 대한 이 선간의 차이를 길이의 차이를 막대기로 나타낸 게이 MACD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럼 이 막대기가 길다라는 건 뭐예요? 차이가 가장 크다는 차이가 거죠, MACD상. 어, 얘랑 차이가. 음. 그러면은, 다리가. 이동평균선의 특징이 있거든. 이동평균선의 특징은, 해당되는 기준 값에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진다면, 다시 회귀하는회귀의 특성이 있습니다. 회귀 특성. 그걸 이용한 건데, 그래서 MACD, 이 오실레이터, MACD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은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 집착맨, 집착. 집착이 강한 새끼야. 이거 맞춰서. <웃음> 그잖아. 렇그럼 다시 이제 요점을 정리하면, 어, 이동평균선을 맨 처음에 빌트인을 해서 봤더니, 아, 이 크로스, 아, 이 크로스 빨리 나고 싶거 알고 싶어. 첫 번째. 그래서 mlcd를 만들어 놨어. 빨간색을. 옥치. 어, 잘했어. 그러고 났더니 어, 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좀 미리 알고 싶은데? 해서 그거에 대해서 EMA를 또 입혀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갔더니 어, 얘도 결국에는 만나고 헤어지고 하고 하는 거를 그 이격을 미리 알고 싶은데, 그래서 히도토그램을 만든 거예요. 세 번째. 집착이 너무 강한 거지. 그러지 말고 열심히 돈을 벌어, 그냥. 아이씨. 그니까, 그러면은 신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게 제일 먼저 나온지 봅시다. 첫 번째, 골든크로스 우리 목표가, 목표가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거. 골든크로스가 나서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얘가 제 목표예요. 얘를 알기 위해서 MACD 를 봤어요. MACD 를 봤는데 그거보다 먼저 나오는 건 뭐였냐면, 시그널 간의 교차였어요. 그쵸? 근데 시그널 간의 교차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건 뭐, 뭐, 뭐겠습니까? 간격이 제일 많이 벌어진 히스토그램에 저점을 찍었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몸통이 가장 길어졌다가 길어졌다가 줄어드는 순간, 줄어드는 순간이 음.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과감하게 갈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지. MACD로 갈수 있는 가장 과감한 시점. 그러니까 신, 보면은 빨라요. 신호가 가장 빠른 건 히스토그램. 두 번째로는 네. 시그널이랑 MACD의 크로스. 세 번째로는 MACD가 영선을 돌파하는 것. 이거거든요. 네. 대신에 이게 있어, 대신에. 신호가 빠르다는 건 뭐냐면, 속을 가능성이 많다, 속임수. 그 이게,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줄 수. 수밖에 없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 얘가 가장 선행하지만, 이런 속임수, 속임수에 당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어? 작아지네? 하고서 여기서 덜컹 매수했으면, 좁대는 거야. 좁대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써주시면 또 어, 이것만 가지고선 할 수가 없는거죠 <웃음> 네. 크로스만 놓고 하면은 네. 물론 아, 확인은 되긴 하는데 늦죠 대신에 좀 빨리하면 리스크가 있는거고 검... 이, 이 간격이 점점 이렇게 가지고선 간격이 줄어든건 히스토그램이 줄어드는건 뭘까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줄 이게 수렴이잖아요 어떤거의 수렴이냐면 MACD와 시그널의 수렴이고 이 수렴 뒤에는 시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다이버전스랑 이런 다이버전스를 같이 체크하는 것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MACD에서 히스코의 다이버 다이, 다이버전스. 이거 체크는 중요하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음. 응. 중요하죠. 그런 건 체크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안 속았어. 하지만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저 음. 히스토그램을 음. 이용한 기법은 그 3일 이상,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는 3일 이상 감소하면 또는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줄어들면 음. 음. 세계까지 보면은 조금 그나마 위리스크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다는 포인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특징을 딱, 딱, 딱.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해. 일본에서의 딱, 이, 이? 일봉의 타임프레임에서는 특징이 아, MACD가 쌍바닥을 만드는구나. 또 쌍바닥을 만드는지 잘 봐야 되는 거죠. 쌍바닥을 만드는구나. 제일 길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길었던 게 있고 그다음에 그렇으면 그다음에 여긴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드 거고 여기서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추세를 확인하는 때 활용하는 거지. 얘를 가지고 신호로? 신호로 여긴다? 참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 맞아요 음. 신호는 항상 뭐다? 엑시아, 엑시아 말레이 위하면 신호는 항상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가격 가격이 신호가 되어야 됩니다 가격이 일단 MACD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꼬여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단순히 MACD와 시그널선의 크로스 아니면 영선 돌파 크로스 여부만 포인트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값에 따라서 그이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도 다 다를 거고 맞아요. 날짜, 그 시간에 따라서도 다 다를 건데 그만 가지고서 매매하는 건 그렇게 우리, 우리한테 돈을 쉽게 벌게끔 안 해주죠. 시장이. 그렇죠. 아무튼 MACD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거, 이것도 지금 아 알았다고 그래서 세개 하면 팔고 세개 하면 사고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 하는 것보다 승률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그거 가지고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때랑 이때랑 값은 비슷하지만 지금은 상황은 어때요? 좋은 상황이야. 그쵸? 좋은 상황이잖아요. 힐소그램도 더 낮아졌고 영선 위에 있고 가격은. 가격은 비슷한데, 영, MACD가 지금 아직 0선에서 이러고 있고, 여기서 얘가 만약 MACD가 올라가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MACD만 놓고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 지금 얘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깨지면서 0선 밑으로 내려가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가면은 가볍게 음. 내려간 상태에서 아마 다이버전스를 보고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야. MACD도 다이버전스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요구간 다이버전스를 말했었겠죠. 음. 일봉에서 음. 요기를 좀 확대를 해서요. 일봉에서 이 히스토그램이 길이를 줄, 줄이는지를 좀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계속 길어졌잖아요 길어졌다는 건 간격을 벌린 건데 간격이 벌어진 건데 길어졌어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줄어든다 그럼 간격 얘가 올라간다는 올라가야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걸잘 체크를 해 보십시오 루시 루시 루시 루시 루시, 루시. 음, rsi 많이 쓰는 지표인데 rsi 를 음,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표잖아요 국민지표 그쵸. 아니야? 국민지표? 얘가 그쵸. 뭐야? RSI? 가장 처음 배우는 지표죠. 가장 처음. 아래 사이가 뭐야? 아래 사이. 상대적 강도 지수. 어. 그 말은 그런데 상대적 강도 지수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걸 어떤 어떤 상대 상대는 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까 어떤 거?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 기간 14일간의 변화된 변화된 오르고 내린 거에 얼만큼 오르고 얼만큼 내렸는지를 그냥 단순 수치로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하면 14일 동안 14개봉 동안 오른 거를 다 더해 오른 걸다 더했는데 100 올랐어. 그리고 내린 거는 50 내렸어. 그러면 오른 거에 내린 거예요. 오른 거죠. 100만큼 오르고 50만큼 내렸으면 50만큼은 오른 거잖아요 근데 100만큼 오르고 더 했더니 빼 내려간 것은 마이너스로 해서 뺐더니 100이야 그러면 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거잖아요 100분율로 표시하면 얘는 뭐냐면 얘가 50이에요 100분율로 표시하면 이거 100분율로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이 얘가 100분율로 표시하면 100분율로 하려면은 150 빼기 -50 50빼 100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100%네 100% 100이지 이렇게 돼요. RSI를 이거를 선생님 네 어, 1로 놔줘 보세요 1로 이14 기간을요 네 기간을 1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100이랑 100이랑 0을 반복할 수 밖에 없죠 뭐냐면 양봉이면 100이고, 음봉이면 0이에요. 그 전, 지금이 오른 거면 100이고, 내린 거면 0입니다. 2로 해봐봐요, 2로.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2로 해봐봐요. 그럼 100이 됐을 때는 언제일까요? 연속으로 양봉이 두개 나오면 100이에요. 연속으로 음봉이두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0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지표 계산하는 게 계산이 그럼 14일 동안 계속 양봉 나와서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 종가가. 그럼 100이에요. 그쵸? 계속 내리기만 했습니다. 14일 동안. 그러면 0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래 사이 그럼 이거 가지고 다이버전스니 뭐니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다이버전스이 이런 얘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위치랑 똑같은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랑 봤더니 내려가는게 얘는 결국에는 내려갔지만 상대적으로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을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조금 가격은 내려갔지만 덜 내려갔다면 내려간 비중이 적었다면 그 다음에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예요 다이버전스가 반대 개념도 마찬가지 고 반대 개념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이버전스 를 체크할 때는 14일 이라고 하면 14일에서 14일 겹치는 구간을 좀 살펴보는게 그래서 효력이 있죠 서로 합쳐야 돼 최대 그러니까 14일 가지고 하는거면 일봉에서는 30일 내외를 체크하는게 그래서 유용합니다 아까 전에 오선생님이 기간이 너무 길 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개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일 이내면은 효력이 있어 근데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거는 아주 이상한거지 그렇게 보는거 그쵸? <웃음> 여기서부터 14일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14일인데 요, 요기 가격이랑 요기 가격이랑 요 구간이랑 요 구간을 비교를 하는거니까 겹쳐야 된다라는거예요이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웃음> 때. 그리고 또 중요한거 얘에 대한 소스는 여기 클로즈라고 나왔잖아요 Close. 뭐냐면 이 값을 어떤 걸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종가예요 종가. 어느 누군가는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서 꼴이랑 이렇게 체크를 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종가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그을 때도 종가에다 그어야 됩니다. 다이버전스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 값이 여기에 반영된 거니까 요것도 중요해 RSI RSI를 가지고 추세가 어떤내 어떠네, 가격이 어떤내 라고선 단정 짓는거는 그거 역시 바보다 단순히 강도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은 얘가 그 기간동안이죠 음, 그 기간동안 그 기간동안 50을 넘었어요 50을 넘었다 그러면 뭐예요?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14일 동안 오른 게더 많은 거예요. 근데 70이야. 그러면 더 좋은 거지, 50보다. 아까 전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근데 이거를 과매수라고 단정 짓고, 과매수면 팔아야 돼. 과매수에선 팔아야 돼. 30 미만으로 내려가면 과매도니까 사야 돼. 그것처럼 바보 같은 매매 방법은 없습니다. 그처럼 바보같은 매매 방법은 14일 동안 계속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그 부분도 이해해야 돼. 과매수라고 팔아야 돼. 과매수니까 팔아야 돼. 과매도니까 사야 돼.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웃음> 하지만 다이버전스는 다이버전스는 상대적으로 그 가격에 대한 값의 이 이전, 이그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강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체크하는 요 이게 뭐예요? 14일? 그때 기간을 굳이 14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거야. 근데 이 기, 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일 정도가 돼. 그럼 뭐, 한30몇 정도 해서 좀 기간을 좀 늘려서 체크를 한다든지, 한번 늘려봐줘요. 그러 뭐, 한 34? 36? 뭐, 이렇게? 30? 늘려서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 만 보면, 굳이 14일로 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금은, 가격은 좀 같았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살짝 올라갔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은 강도가 좋아진 거예요. 내렸지만, 가격.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맞죠? 그런 거예요. 아무튼. RSI도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런 RSI나 MFI 이런 오실레이터 지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큰 관점으로 봐야 될 게, 어, 한 가지 추세에 한 가지 방향을 조금 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 상승 추세일 때, 상승 추세일 때는 당연히 과매수 지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음, 대신,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과메도 지표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 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 이, 이거를 개발한 사람도, 어, 이러한 추세, 추세를 따라서, 한 가지 포지션만 좀 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지금 보면은, 과메수 지표가 나왔는데도, 오히려 음, 과메수 지표. 과메수 네, 신호가 나오면서 거의 한 3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상승 추세일 때는 과매도 지표에 조금 민감하게 과,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어, 과매수 신호를 과매수 신호를 조금 더 유의해서 신뢰도를 조금 높게 가져가면 되겠다 뭐 이런 어, 팁 아닌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아주 훌륭한 팁입니다, 선생님. 역시 아, OBV. OBV 같은 경우는 아, 누계 거래량 지표입니다. 누계 아, 거래량. 지표. 색깔. 아이쁜가요난 어. 예쁜데. 쉿. 네, 단순히 어 해당 해당 일에 해당 캔들이 양봉일 때는 해당 캔들의 거래량을 누계 거래량에서 더해주고 반대로 음봉이면 해당 거래량을 빼주는 그러한 간단한 지표죠. 얘가 얘가 진짜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죠. 양봉 양봉스양봉스 양봉스. 이렇게 생긴 양봉이야 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 <웃음>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거래량이 만약에 if <웃음> 그럼 얘는 미친것처럼 모를겁니다 <웃음> 모르겠죠 양봉이니까 그렇죠이 가격에 대한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해버린 거예요. <웃음> 그냥 음, 음 양, 구분만 따진 거예요. 음. 여기서 조금만 내려서 양, 음봉이었으면 <웃음> 아예 반대의 결과 값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어, OBV를 전체적으로 길게 확인하고선 흐름을 전체적으로 체크하지 않고, 쇼텀으로 끊어가지고선 체크하는 데는, 어, 좀안 돼. 그래서. 끊면이런거에 나올 때 자기가 갈피 못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bv는 지금 비트코인을 obv를 더블클릭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웃음> 일봉에서 이렇게 본다는거죠 좀 줄여서 그 과거부터 해서 좀 줄여서 보면 이렇게 보면 어... 지금 그 무게값이 여기서 이미 나선잘 그렸어? 선잘 그린 거야? 아, 아까 전에 그래가지고 선잘그렸줘 아, 봐.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아무데나. 예. 네. 그렇게선딱 그리면 이때 이 당시 내려갔던 그 거래량의 두 개죠. 양봉에서의 그두 개가, 이렇게 해서 양봉의 거래량들이 계속 실리면서 상승했어요. 양봉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양건을. 어, 양건을. <웃음> 그게 뭐냐면, 그게 오른다죠. 오른다야. 그쵸. 그러니까, OBV가 올라가는 건, 가격이 올, 올라가는 거야. 따 라고 생각한다는거예요 일단 기본, 기본적인 기본 개념. OBV가 올라야 가격이 오른다. 이해되죠. 양봉의 거래량이 늘어야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그만큼 올랐던 그 누게가 이때까지는 그막 거래량이 그만큼 음봉에서 빠지긴 했지만 많이 안 빠졌었는데 이때 빠지고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런 라인 그려놓고, 이때가 아마 5,400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5,400 수준까지 OBV가 내려와 있는데, 그 마저도 하향 이탈을 한 거에 대해서, 어,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아마 해석을 했습니다. 이당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OBV만 놓고 보면, 쇼다 빡이지. 쇼다 빡이야. 올라야지. OVV. 가격은 내리더라도 얘는 올라야지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 게, 아예 좋은 모습을 아니다라는 그 비트코인 그렇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한다 이거에 대한 그 신념으로서 만들어진 지표인데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OBV를 볼때 그래서 보는 것 중에 u 마크, 다 o 마크, D 마크, U 마크라고 해서 이전 저점을 하향으로 이탈하는 경우, 오비부의 저점, 오비부의 고점을 상향으로 이탈할 경우를 신호로 잡는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매매 기법. 근데 그거는 일봉에서 다르고 내지간 차트에서도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표라는 게 모두 다 똑같겠지만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신호로만 저는 교육할 때도 그러고 브리핑할 때도 그러고. 그거에 대한 신호로 이렇게 얘기 잘 안하는데 이것도 만든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죠 지금도 이렇게 해서 저점을 이탈했을 경우 이런 고점을 이탈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여기 라인 아예 잘 안보여 이 라인은 OBV가 이탈할 때 가격이 얼마일진 모르겠지만 아마 대세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때 여기 못 넘었죠. 여기 넘는 순간, 또 넘, <웃음> 차례대로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OBV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차트를 살펴볼 때, 어, 거래량은, 거래량 세력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 참여를 할 때. 내가 자기가 매집하는 것들, 또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뻥튀기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OBV에 그래도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매집,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한다든지 찾는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죠. 맞습니다. 음. 대,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격은 낮아지는데, OBV는 횡보하거나 오른다. 이거를 우리는 매집의 신호로 한번 찾아, 찾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때 음봉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음봉이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거래량 너무 많이 뺐어. 이 맞아요. 음. 너무 많이 뺐습니다. 저때 FUD가 확퍼지면서 퍼지면서 많이들 털렸죠. 음. 많이 커었어요 그게 정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털렸어. 그래서 근데 이게 거래량이 좋아. 터지더라도 윗꼬리가 달린 이런 윗꼬리 달린 은봉에 꼬리가 길게 달린 거에 거래량이 뻘건색 거래량이 쭉 터져 있는 거면 괜찮아. 괜찮은데. 양봉에 양봉 쌤은 안 나와, 지금. 그래. 그러니까 아까 오선생님도뭐 10만 개의 오비, 양봉이 뭐 발생돼야 뭐, 그렇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런데 뚫고 올라가거든, 이렇게. 이렇게 나와줘서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비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또. 이런 것들 잘 체크, 분석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선, 도 여기 뚫고 올라가는, 요런 라인들. 네. OBV에 MA 넣은 이유? 그냥 넣은 건데요? <웃음> OBV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OBV 추세를 보고 네. 싶어서 넣은 거죠? 뭐. 네. MA선 자체가 음. 조금 추세를 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MA, OBV에, OBV 자체적으로 저는 중, 그러니까 단, 중기, 단기 MA 값을 넣어서 이게 진짜로 어, 좀 크로스 체크 개념으로 이게 진짜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OBV에 MA를 넣습니다. 지금 그런 콩 선생님 말대로라면 여기서는 좋은 신호인데 지금 아, 쉐앗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웃음> 이렇게 네이평 그러니까 M, OBV 이평끼리골든 크로스를 내고 어, 실제로 OBV가 크로스를 강하게 했던 이 시점을 우리는 상승 트리거로 삼을 수 있, 있었던 거고, 그쵸? 이거 유마크 기다리기엔 좀 늦, 그러니까 유, 늦는 그쵸 유마크 보다 네. 좀더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늦는 것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유마크 보다 조금 더 빨리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MACD 에서 시그널선이랑 그괴리도 보는 히스토그램 보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네, 이거는 뭐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그러한 기법입니다 어머나.